Hello, one, two, three. Namaste, Namaste hello life. Namaste, Didi Bhaiya. 오늘 저희는 다바에 다녀왔어요. 오늘 저희는 무엇을 먹어요? 촐레바뚜레촐레바뚜레는 병아리콩 커리하고 튀김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밧두레가 쫀득쫀득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오늘 저희는 촐레밧두레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솔레바두레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다면 아주님의 블로그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둘게요. 아제가 같이 곁들어 먹을 샐러드를 만들거예요 라에타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오이, 더위, 소금, 설탕입니다. 라에타는 여름철에 인도분들이 많이 드세요. 먼저 오이를 채썰어주세요. 큰 그릇을 가져오시고 그릇에 더위를 넣어줍니다. 채썬 오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세요. 저희는 블랙솔트를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설탕을 넣은 다음에 섞어 주시면 됩니다. 블랙 측비 구근이 양파 라요타 촐레 바뚜레 아마도 오이인 것 같아요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봐볼까요? 안창 쫀득쫀득해요. Okay. 음. <웃음> It's too dark, he. Yeah, go to the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를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서 천 안에 넣고 있어요. <놀람> <놀람> <놀람> 이게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정답은 다음 비디오의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Ripian, like k a l a n subscribe kalian, dan agar ganti ke bawah. h a l